네 안녕하세요 명석카다 입니다 네 오늘은 두달 전에 방문했던 향산을 다시 찾아왔 봤는데요 네 오늘은 네, 젊은 수석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네, 친구를 한명 데려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석카다 친구 입니다 <웃음> 네 오늘은 네, 친구와 함께 탐석을 시작해 볼게요 네 돌밭에 도착을 해서 네, 풍경이 정말 멋있네요 네, 여기 온지한 10분 밖에 안 되는데요. 아, 네, 곧 비가 내릴 것 같아가지고, 네, 우산이 없는데 좀금 큰일 났네요. 아나 너무 많이 데 어떡하냐 철새 그래야 때는데잠깐 아.. <웃음> 아네 아... 아... 아, 오늘 아, 비 온다는 얘기 없었는데 가겠네요. 아, 네. 비가 진짜 너무 많이 와서 비가 아니라 네, 우박이 지금 막 떨어지고 있어요. 지금 차까지 꽤 먼데. 바로 철수해 볼게요. 네. 네, 비가 와서 철수했다가, 네, 지금 한 시간 정도 내리고 비가 그쳐서, 네, 다시 탐석을 해볼게요. 네, 아, 이렇게 나올 뻔 했지만, 네, 모함이, 네, 안 좋구요. 네, 이게, 상정도 있고 뒤에 후광도 좋지만 네 구도가 너마 안나오는 돌자네 이런 장석네 모함은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니지만 네 색깔의 네 배색이 네 굉장히 좋네요. 그리고 아네 봤을 때 조금 더 동그랗게 나왔으면 하는데 정말 네 아쉬운 호박석. 보이구요. 네. 아, 자. 네. 동글동글하고. 아, 네. 이런 거는, 네. 마당돌로. 괜찮을 법한. 네. 돌. 자. 네. 이걸 보시면 저기 네네 산에 뭐 이런 이런 그림도 뭐절 이런 같은 그림도 보이고 네 밑에 네 사람 같이 생긴. 그런또 문양을 또 보여주는데요. 네, 네 사이즈에 비해서 네. 문양의 좀 크기는 아쉽지만 네, 저는 또 나름 마음에 드는 돌 네, 자. 네 오늘 수석 탐석을 처음 해본 친구가 삼석한 네, 돌들을 네, 오늘 처음 온 친구의 관점에서 네, 직접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명석하다 친구입니다. 제가 수석에 대해서 뭐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네, 뭐. 어떤 돌이 어떤 돌인지 그 명칭도 잘 모르고 그냥 지극히 제 주관적으로 봤을 때아이 네. 돌은 이런 모양인 것 같다 이렇게 저한 네이밍을 다 해봤거든요 먼저 이 돌은요 마치 이제 요즘에 사람들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이런 데서 또 지도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 네이버 지도로 봤을 때 보면 꼭 여기 큰 길이고 여기 이제 막 주택촌이고 음. 마치 작은 골목길들도 있는 마치 꼭 네이버 지도를 보는 것 같아서 음. 제가 네이버 지도석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네, 네이버 지도석 다음은 저도 이렇게 탐석을 하다가 저 처음에 저 멀리서 봤을 때이두개 같은 경우에 보시면 어떠세요? 천청자 여러분들 음. 이게 꼭 음. 조개인 줄 알았어. 요 처음에 이게 물속에... 아, 이건 물속에 있었고, 이거는 물 밖에 있었는데... 머리 을때 조개 같아가지고... 제가 조개석이라고 이름을 네. 지었습니다. 조개석... 네. 그리고 이두 개는... 예... 네. 또 봤을 때 줄무늬가 아주 검은색 배경에 하얀색 줄무늬가 선명하게 들어가서... 네. 줄무늬석이라고 한번 제가... 이름을 지어봤고요 네, 줄무이서 다음에 음. 네, 이 돌은 같이 음, 보시면은 음. 이렇게 내가, 한번 때가 맞죠 음. 여기 올려놓고 보시면은 마치 그 라이온킹에 나오는 심바 아빠처럼 위풍당당한 그 숫사자의 모습이 딱 떠올라서 네. 오늘 라이온킹 석이기도 하도고 또밤또 또 뒤집어 보시면은 마치 예? 은하계 우주에 있는 그 갤럭시 같은 아주 수많은 별들이 예, 우주에 떠 있는 그런 또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서 예, 이거는 이렇게 보면 라용 킹석 이렇게 보면 갤럭시 속으로다가 그 음,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네. 숫사자 우주석. 음, 음. 상당히 음. 또탐석을 열심히 했는데요. 음. 그 다음 돌은, 네 이거는 제가 간식으로 자주 즐겨 먹는 그 초코칩 쿠키가 생각이 나서, 네 이거는 네. 네. 초코칩석. 이게 또칡초석이라 그러면 음. 너무 좀네그 네. 네. 광고 어, 네. 제품의 이름을 이렇게 명하면안 됩니다. 초코칩석으로다가. 그다음 돌은 네. 이거에 제 친구가 말하길 그 호박석이라고 그래죠 네, 네 이게... 저는 솔직히 호박처럼은 안 보이고 마치 표범의 그 가죽을 뻗겨 놓은 것 같은 땡땡이 패턴이 아주 이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네, 저는 표범 가죽석이라고. 그런이일반 네. 좋아졌습니다. 네. 표범 가죽석. 그리고 이거는 아까 비오기 전에 초반에 그 친구가 말하기를 팥죽석 팥죽석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런거 잘 모르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고구마석으로다가 네, 네. 굉장히 네. 근데 영상에서 고구마처럼 잘 나오네 고구마 좀 갔네요 고구마석 그리고 네 이 돌은 뭐다 네, 너무 게 위풍당당하게 올고든 그런 네. 어, 뭔가 아주 자신감에 가득찬 그런 네. 남성의 모습이 떠올라서 저가 네. 네, 이거 위풍당당한 네. 남자석으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. 네. 이 돌은 전시할 때 항상 빼놓지 마시고 이렇게 눕혀두지 마시고 이렇게 항상 세워서 이렇게 네. 전시해 네, 주시고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네. 위풍당당 남자석. 네. 아. <웃음> 그리고 제가 지금 탐석을 해보면서 다 돌들이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돌만 유독 노란빛이 아주 이쁘게 네, 물에 띄어서 네거는 제가 그 옥수수 알갱이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네, 근데 옥수수 석으로다가 네, 음, 네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네자 제가 탐석한 돌은 여기까지입니다 네네 네, 지극히 오늘 객관적인 네, 첫날된 또 탐석한 돌을 친구가 직접 소개하는 걸 이제 마치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네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